그냥 이 상태로 점프 어이 관절에 <웃음> 소리가 나는데?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오늘도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시작한 지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했고 방송을 이제 따로 유튜브랑 아프리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채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좀. 네, 제가 이름을 차트 들어올리는 여자 서빈아TV로 이제 방송을 한지 23일인데 <웃음> 네. 차트는 들어올리긴커녕 지금 하락장에 물려있는 상태가 돼서 <웃음> 차트 들어올리는 여자 네, 서빈아님 네, 서빈아TV입니다 네, 네, 오늘은 5분 투자해 볼 겁니다 5분 투자는 이제 5분 동안 아, 빙본해서 아, 마진거래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5분 동안 결과를 내서 그 수익률에 따라서 우리가 네. 그 결과를 맞이하면 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어, 비나님이 지금 이제 바로 포지션 잡을 거예요. 비나님이 이제 플러스를 만들면은, 어, 제가 비나님 채널에 치킨을 쏘겠습니다. 몇 마리요? 세 마리. 세 마리. 오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난다? 네. 어, 그러면 제가 지금 약간 정장 스타일로 입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스쿼트가 가능하고 푸시업이 가능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5회 아... 가겠습니다. 점프, 아... 점핑 머핏 되나요? 오케이, 그럼 프로당, 된답니다. 그럼 풀었다 가시죠. 5개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자, 아, 정신은 못 저희 빙본에서 이제 모의자금으로 트레이딩 할 겁니다. 혹시 레버리지 몇으로? 100으로 가면... 가면서. <웃음> 약간 강제? 아니, <웃음> 아, 괜찮습니다. 100으로 가죠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장이 네. 막 원활한 거래량과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아주 좀 횡보 아니면 횡보? 좀 심심한 장이라고 이제 다들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시장이 어떻, 어떻다고요?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으면 좋지. 숏 치시겠네요? 음... 아니요 아니. 지금... 어? 숏? 어, 아니요 아니요 롱 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 자 1분... 진입하고 나서 5분 동안 제 거예요 아, 그러면 저타임머 아, 잠시만요 지금 있어요, 숏 있어요. 해야겠다 네. 어, 지금 숏일 것 같아요 됐어요 숏 넣었습니다 자숏 가셨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넣자마자 마이너스. 네. 혹시 마진 늘리기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어차피, 자, 이렇게 지금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 네. 숏으로 어, 진입했는데 지금 은봉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바로. 247분. 제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웃음> 맞는데, 어, 어쨌든 잘 잡은 것 같아요. 되게 잘 잡았어요. 어쨌든, 어쨌든 이제, 이제 5분 동안 기다려야, 기다려야 돼요. 돼요. 5분 동안 4분 어. 30초 남았고, 5분 동안 이제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데, 어, 연봉 심상찮네. 만약에 이게 실제 금액이었으면은. 네. 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춤추고 날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요. <웃음> 아까 본인은 뭔가 일일비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 였다고 하는데. <웃음> 아 행복한 건 잘하는데. 음. 네. 아까 현물 투자로 손실을 마진 투자로 이제 만회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줬다고 음, 하는데. 네네네. 어 저는 이제 지금 현물 투자는 마이너스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이제 여기 마진에다 넣어서 음. 예를 들면 하락장이다면. 하 포지션의 대부분 숏으로 하는 게 낫겠죠? 제가 또 요즘에 다른 분들 방송을 보는데 이게 나락을 가는 거 갔다가 또 올라가는 거갔다 왔다 갔다 네, 해서 사실 맞아요.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레버리지를 끼다 보니까 <웃음> 이 작은 타임 프레임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없어 왔다 갔다 22%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잘 가고 있는데 어? 그러면 만약에 5분 동안 청산을 당했다 하면 제가 지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5분 동안 청산이 아니라 플러스 몇 프로까지 되면 제가 이기는... 그냥 플러스면 이기는 거죠 <웃음> 아, 5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이제야를 이해하고 계신 서비나님입니다. 30%? 네.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퍼센트는 아, 중요하지 않고 5분... 플러스만 나면 되는. 거. 아, 네. 플러스만 나면 되는. 아, 네. 근데 지금 양복 나오는데 아, 반등 나. 괜찮아요. 아, 이제 1분 지났으니까. 어, 어, 어, 어. 네. 1분 동안 다시 롱 갔다가 네. 다시 1분 동안 숏으로 갔다가, 네. 다시, 1분 동안 쇼스로 갔다가 네. 다시 1분 롱 갔다가 마지막으로 숏으로 가야 니다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웃음> 네, 왔다 갔다. 자, 양복 네.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나오고 있는데 수익률이 지금 급격하게 12%로 줄었네요 괜찮습니다 원래 네. 없었던 돈이니까 <웃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다 하면 은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몇 분봉으로 보시나요? 대부분 이제 100배 정도면 은 1분봉. 1분봉으로 많이 보죠 음. 네. 힘들어요 1분봉으로 보는 그래서 그... 5분 동안 지켜보는 것 자체가 패널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아까처럼 떨어졌을 때 반등이 나오기 전에 바로 청산을 네, 그렇죠. 미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고래버리지로할 음. 때는 네. 지금 (1분 30초) 남았고요 (1분 30초) 만 이제 저 차트가 유지가 되면은 네. 치킨 3마리 풀었다 그런 다음에 버피를 네. 하신다고 치킨 3마리 사시고 제가 버피를 한다고요? 네버피 사셔야지 치킨을 거 아니에요 어3 0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제가 트레이딩 물린 거는 컨셉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웃음> 네자 1분 47초 남았습니다 47초 남았고 현재 네, 22%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급격하게 네.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이 정도 포지션이 유지가 될것 같은데 뭔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1분 봉이니까 극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시간이 부족하네 30초 남았고 시간 탓되시면안 야... 됩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아, 타이밍을 잘못 네. 맞춘 것 같긴 한데 4분 잘못 맞췄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치킨 안 먹어도 되니까 버피 하실래요? 아니요? 구줄 <웃음> 거예요? <아니요. 웃음> 치킨은 저희 이제 꾸준히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께 네. 근데 사실은 어. 어 저는 배우는 입장이긴 해서 오늘 이렇게 약간 혼나기도 하고 5분 마무리 됐고요 허! 35% 네. 레리지 무려 100배인데 35.9%로 현재 포지션 네. 마감하셨습니다 제가 모의금 투자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원래 그래요 네. 오늘 5분 투자는 서비아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 네. 축하드리고 약속한 대로 저희 플루토스 채널에서 서비아님 차트 차트 망가뜨리는 여자였나요? <웃음> 뭐였나요? 차트 잡아 째는 네. 여자. 아, 참, <웃음> 서, 차트 잡아 째는 네. 여자 채널로 네. 네, 치킨 세마리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